지금 일단 공연 있다가 리허설 할거 MR 잘 나오나 그런 거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떨리고요. 오랜만에 이런 파티도 열고, 헨즈 자체도 오랜만이라 뭐 기대도 많이 되고, 재밌을 것 같아요. 저랑 아티스트들이랑 같이 한 곡, 그리고 이번 앨범에 들어간 곡 하고요. 그리고 한국 사람이라는 친구랑은 어, 제가 좋아하는 한국 사람의 신나는 노래들로 부탁했습니다. 오신 시간이나 뭐 그런 정성이나 다 아깝지 않게 재밌게 오늘 잘 마무리해서 다 즐겁게 집으로 보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최고 그 앨범은 멋있다 네. 오늘 기분 좋습니다 판다고명 이집 걸티고 파티에 와 있는데요 오늘 사람이 많이 왔으면 좋겠네요 아니 그냥 저냥 뭐하고 자냐고 <웃음> 어, 네, 오늘은 특별하게 판다형한테 혼난 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나무케이라는 곡이랑 스탑이라는 판다형이랑 만든 미공개 곡이 하나 있는데 그거랑 그리고 벌티고에 수록되어 있는 야해 그렇게 아마 할것 같아요. 판다고 밴즈 파티 공연 화이팅! 오늘 판다고 공연한다고 해서 핸즈클럽 왔습니다 저희 둘은 수원에서 왔고요 이 친구는 용산에서 왔어요 개인적으로 예스코바를 굉장히 좋아해서 멋있는 모습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대하겠습니다 한국사람 <웃음> 기분이 매우 새롭네요 제가 <웃음> 이렇게 릴리즈 파티에 초대된 것도 되게 처음인 것 같고 뭐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트어니언그램이라는 곡을 참여했는데 이제 뭐 이거 작업 당시에도 되게 뭐, 뭐 순탄하게 된건 아니었고 <웃음> 판다가 이제 저한테 도움을 많이 준 것도 많아서 이제 뭐 거기에 좀 부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작업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아 그랬어요? <웃음> 어, 다고마. <웃음> 일단, 쫄았다. 만나기 전에, 아, 존나 무섭다. 저는 약간 장난기도 사실 많고, 뭐, 그렇게 이제 좀 표정이 무서운가 봐요. <웃음> 그래서, 저는 무서운 사람 되고 싶진 않은데, 왜 눈을 수술해야 되나, 이거. <웃음> 아무튼 저는 그렇게 무서운 사람 아니고요. 좋은 사람이고 싶어요. <웃음> 기대해주세요. Itu a p Kết <목소리도> 니다 <목소리도> 그 릴리즈 파티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오늘 또, 라이브곡은 끝나고도 DJ분들 와가지고 이렇게 할 텐데, 파티 끝까지 즐겨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고요. 예, 네. 저는 두 곡도 씹으리고 내려갈 건데요. 감사합니다. 네. 어. e i g o you will s e But ya n a I'm coming in. h t u Hey. 알아요? 제가 단번에 인사타에서 그래라 이건데 뭐나 좋아하는 사람들은 Foster... 나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나 점심병 걸렸다고 뭐하는데네그 <웃음> 점심병 걸린 사람들끼리 노래 보시던데 노래 틀어주세요.